보내야 하는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이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. 이번 설 연휴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유효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처음 입어보는 설빔이 어색해 후다닥 도망치더니 어디가? 친구들 모습에 마음을 고쳐먹고 얌전히 앉아 색동 저고리를 입습니다. 손이 안 빠져요. 덕담과 함께 새해 복주머니를 받더니. 응 음, 여기서 세 번째 맞는 겨울이야, 그지? 올해는 꼭 엄마 아빠 부부, 모기는 올해 살좀 빼고 건강해지기, 알지? 조심스레 열어 간식을 입에 넣습니다. 이곳에서 지내는 강아지 15마리는 모두 유기견입니다. 설 연휴, 추석 연휴 아니면 휴가철 이럴 때는 버려진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. 올해는 제발 그런 아이들이 조금 숫자가 많이 줄.